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은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정확히 몰라가지고요 오프닝을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는데 찍어야지 리발레께 허터박이요 자, 여러분 오늘의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낚시 컨텐츠. 아야 미친 놈이야. 뭐 잡아서 먹어보자. 아, 해야 되는데 뭐 츠으로 끄는거 처음입니다. 오늘의 대상 어종은 바로 볼락입니다. 볼락. 잘볼라은 개빨 같은 곳에서 루어 낚시를 해가지고 계속 그냥 노가다 낚시를 해가지고 잡는 게 볼락인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요, 손바닥만한 정도면 개때큐 만족해버리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생하러 갈 건데 혼자 고생하기 싫어요. 같이 고생해요. Let's 고야 이거 오늘 중으로 끝나고 들어올려나 모르겠네 리바 자 여러분 제가 두번 다시는 낚시를 안 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삼척으로 왔는데 여기에 볼락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잡으러 왔는데 저 혼자 낚시하면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오늘 지원군이 있습니다 바로 낚시의 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신 분일 거예요 네, 여러분 제 친구입니다 인사 한번만 자라면 <웃음> <미친 새끼. 웃음> 이 친구가 저번에 저랑 도다리 잡았다가 다 실패했어요. 자, 근데 오늘은 볼락이 자신있다 그러니까 바로 루어 낚시로 볼락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분 저기 조사님들은 벌써 지금 볼락 잡으셨습니다. 도루묵 몇게 드린데 리바. 자, 그러면 저기 고소의 손놀림이 느껴지시죠? 닥치고 바로 잡아볼게요. 볼락은요 이 집어등이 있어야 훨씬 더 잡기 쉽다고 합니다. 지금 집어등 켜놨는데 보시면은 도루묵 만론 나오네. 자, 일단 바로 던져보겠습니다. 버려. 자, 이렇게 낚시대가 다 내려갔으면 은 잠그고 천천히 똑같은 속도로 육지에 올 때까지 이렇게 살살 돌리면 돼요. 살살. 그러다가 탁 걸리면 바로 그냥 볼락이에요. 실패 자 이렇게 한번 실패했으면 바닥에 깔아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5초 셉니다 5, 4, 3, 2, 1 그리고 천천히 또 돌려요 도루묵이 너무 많아졌어 집어든 이 지금 도루묵만 와봐 여러분 도루묵이 와 미쳤는데 이거? 사장님 이거 도루묵이죠? 전어색 아 전어예요? 도루묵이 아니고 전어구나 들체 있으시면 떠가세요 사장님 어 뭐지? 뭐 왔는데? 자왔왔습니다 뭐 와, 뭐 왔어요 뭐야? 뭐야? 쭈꾸미야? 뭐야? <웃음> 이야, 쪼꼬미가 나오네. 야, 이거 어이없네. <웃음> 이거 챙기자. 어, 너 가져가. 아, 놔줘? 알았어. 사장님, 쪼꼬미 가지실래요? 어, 아, 나왔다, 나왔다. 사장님,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안하고 가 있다고? 안 보여 안 보여 자여러 원래 이게 보통 애기라는 채비를 써가지고 쭈꾸미를 잡는데 이렇게 꼭안바할때이렇게 잡힌다니까 리바 바로 볼락 잡아볼게요 아니 아니 안하고 잡아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볼락 잡히니까 버려 잡고 또 쭈꾸미 잡힌 거 아니야? 쭈꾸미 잡히면 쭈꾸미로 바꿔야겠는데집어던 켜놓으니까 이게 많이 몰리네 저 전어 훌치기 하고 싶다 와 여러분 진짜 볼락이 잘 잡히면 진짜 많이 잡힌다고 하는데 아직 입질 한번 없습니다 전어만 완전 때로 미쳤네 아줄 박살났다 이거 다시 버려 와 뭐야 우와 씨. <웃음> 여러분 저 채비 망했습니다 지금 줄이 다 날라가는데 줄안 보이죠 그냥 채비 저다 던진 거예요 아지 하지 말라는 건가 자 여러분 지금 대략 한시간 했는데 한 마리 더보자고 여기 보시면은 와저 전어대들 보세요 지금 전어대가 위에 뿐만 아니라 저 안쪽에도 지금 엄청 많거든요 이거 그냥 뜰채 가져와서 전어 컨텐츠 하는 게 낫겠는데 언제 잡을 수 있어? 못 잡어 <웃음> 괴롭같네 아니 발이 너무 싫어요 발이 어. 네발은 괜찮겠다 개빡친다 갑자기 자 여러분 지금 장소 이동해서 다시 한번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게 보통 블로그 같은 데 보면 4시간 만에 한 50마리 잡고 이러시는데 역시 이게 낚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오 약간 느낌 아무것도 없어요 리바 미쳤다 이거 이번에 콘텐츠 개망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장소 옮겨가지고 다른 데서 던져볼게요 한 15분 정도 달려왔거든요 여기는 근데 저기 줄 보이시죠 지금 여기 도루묵 시즌이라 다통발이 이렇게 뒀나봐요 안 꺼내볼게요 제가 많이 당해서 버려 진짜 조금만 잡자 자 여러분 저 저기 물고기 한 마리가 제 미끼 툭툭 치고 있는데 제가 봤을 저거 도루묵인 것 같은데 볼락은 아닌데 보이시죠 지금? 아이 쉐이키가 겉에 물고 가네. 야이 볼락은 없나? 어 뭐야? 어뭐 잡을 뻔했네. 야 물어라, 물어라, 물어. 들어온 쉐이키야. 뭔데? <웃음> 뭔데?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다시 한 시간만 달려가지고 삼척에서 집 근처로 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제발 자 여러분 이 집어 등에 지금 고기는 몰리는데 고기가 잡히진 않고 있습니다 입질을 조금은 받으면 좋은데 계속 해볼게요 <웃음> 야 크다 노미인데아 볼락 아니네 아깝다 노래이가 어디야 와 첫수가 노래이라니와 제가 볼락인 줄 알았어 거목이야 노래이 지금 빨리 놔줄게요 여러분 거목이때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가라 어, 그래. 첫수 했으니까 볼락 잡자. 지금 4시간째다. 자, 여러분, 방금 이쪽에서 입질 엄청 왔거든요. 자, 다시 던져볼게요. 버려. 몇 번째 지금 버려만 하는지 모르겠네, 리발. 가마. 여기들이 바바바박 물거든요. 방금 입질 겁나 세게 왔는데. 볼락일 수도 있고, 망상어일 수도 있어요. 망상하면 계록 같은 거고. 어, 입질, 어, 아, 안 오네. 다시 버려. 새로 입질 옵니다. 입질 왔어요, 방금도. 야, 방금도 입질 왔는데, 여기 입질 잘 온다. 여기서 계속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저 아래 물고기는 진짜 더럽게 많은데. 한 20마리 있는 것 같은데, 한 마리가 안 무냐, 리발. 이래서 여러분, 낚시를 안 해요. 그 여러분, 미치겠습니다. 지금 6시간째인데, 1일이라 이제 가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좀개노가인데 이거는 뭐 컨텐츠 불량도 안 나오고. 근데 여러분 일단 잡으면은 론나게 행복하겠지만, 지금 사실 첫 발이고 끝 발이거든요. 첫 발에 주꾸미로 한번 했고 이제 끝 발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곧갈 거기 때문에. 근데 진짜 미치겠다. 제발 나와. 없네. 자 여러분 드디어 어려는데 볼락 같습니다와 볼락이 다 볼락 볼락 맞는 거 같아. 모르겠어 근데 정확히. 어 맞다 맞다 맞다. 야. <웃음> 자, 여러분 잡는 장면 못 찍었는데. 아, 오 오야 털지 마라 털지 마라 팔팔하죠. 첫 볼락했습니다 드디어. 이야 이 개알레끼 이거. 자, 여러분. 볼락 맞습니다 크기가 15cm는 최소 넘어가고요 야 드디어 했다 와 진짜 거짓말 아니라 7시간째거든요 지금 7시간 만에 잡았습니다 와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저희가 4시부터 시작했는데 리발 야 뽈락 볼락 맞지? 볼락은 뽈락이네 됐어 그러면 <웃음> 먹을 수 있으면 됐어 어우 놓지 마 제발 부탁이야 아 입질이 좋네 내가 도루묵 없는 데서 나올거 같아 키. 여러분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바다 이랄기야 자 여러분 계속 잡아볼게요 오늘 3마리 이상 잡습니다 또 잡으면 낚시가 텐션 빡 올라가 요 근데 더 이상 절대 안할 거예요 리발라탕 잡는 걸쳐가 되는데 잡는 모습 못 찍으면은 이래기 주작했네라는 말 론나 할 거죠 다 알아요 리발 근데 진짜 주작 아니에요 팔딱팔딱 뛰는 거 보셨죠 저쪽에서 방황하다가 물었거든요 저쪽으로 한번 계속 던져볼게요 그렇게 몰려다니는 건 아닌데 잡히는 곳에서 계속 좀몇 마리 많이 잡힌다고 해가지고 일단 계속 공략해볼게요 뭐세 어, 마리 잡을 때까지 안가 근데 이 손맛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제발 물어라 한 번만 어? 자, 여러분 옆쪽으로 이동해볼게요 내 인생 군소보다 볼라파티뭐 개소리야 이 노래가 왜 나와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포인트로 왔습니다 자, 여기서 뽕 빼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4시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새벽 2시인데 한 마리 잡았어요 네 계속 잡아볼게요 리발 마지막 포인트 버려 저 뭐지 휴지 리발 자 여러분 아까 가한 마리 잡고 또안 잡히고 있습니다 리쳐버리겠어요 진짜 이러다가 기깔나는 한입 오랜만에 할수 있겠는데 자 여러분 지금 8시간 동안 낚시한 결과 자 요렇게 한 마리 아직도 살아있네 이 새끼 살아있는데 그리고얘 그래 색깔 변했어 아까는 여러분 얘가 밝았는데 지금 어두운 색으로 변했어요 폴락이 어둠 속에서 저강하려고 눈알이 롱나이 크거든요 지금 보시면 눈알 개크죠 자 그래서 지금 8시간의 조가가 요거 한 말인데 어쨌든 뭐컨텐츠날수 있게 됐습니다 어 근데 전화로 한 쿨러 채운다고 하지 않았어? 어, 몰라 평택 가야 돼 <웃음> 지금 여러분 새벽 3시인데 얘는 지금 여기서 평택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무려 평택 서해로 일단 이렇게는 저도 지금 바로 가서 아주 조용히 손질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 요다다 뒤지러 가자 진짜 여러분 역대급 힘들어 진짜 등다 빠사질 것 같아요 나상나사 여러분 제가 다시는 볼락 낚시 안하.. 아니 아니 낚시 자체를 안합니다 리발 자여러 이렇게 해서 드디어 볼락 딱한 마리 잡았는데 제가 지금 텐션을 좀 낮추는 이유가 지금 시각보시면 4시 14분입니다 이게 내가 4시부터 시작했는데 집에 오니까 4시 14분이니까 12시간 14분이 지나는 거예요 바로 볼락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아직 팔팔합니다 지금 보세요 오, 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직 개팔팔해요. 왜냐면 얘가 지금 수온이 굉장히 차기 때문에 지금 이 신선한 상태에서 바로 회를 떠가지고 오늘 뭘 하느냐. 바로, 바로, 바로. 쥐치를 말리면 쥐포가 되고 볼락을 말리면 볼포. 아니, 야니 나한테 올린 거. 약포를 먹어보자.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바로 한번 손질해보도록 할게요. 손질하기 전에 헌터팡 채널은 굉장히, 굉장히 전문적인 채널입니다. 일단 생선 손질하기 위해서는 라시미. 그리고 이 라시미를 아주 날카롭게 하려면요. <웃음> 죄송합니다 아니 잠잠 잠, 잠시만 너왜 여기 들어가 있니? 잠, 잠시만 나와줄래? 아, 오, 오. 여러분 얘 씻길라 했는데 여기 안으로 들어가버렸네 리바 나와 이래 기아 워터야 뭐,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렇게딱한 번만 씻어주고 도마 올려 드랍다 볼라 볼락 아직 싱싱합니다 그래가지고 라카메랑 이쪽을 바로 라사 오. 야일로왈로로너 금갔어 임마 머리에 라사 척추뼈를 잘라줘가지고 숨통을 끊어줘야 돼요 미안하다 카라 라삭 사무라이 자 이렇게 대가리를 살짝만 따주면 내장이랑 알아서 이렇게 스르륵 안 나오네 리발 역시 생선 손질 내 스타일 아니야. 자, 그럼 여기 배때기 있죠? 배때기 찌르고, 라상라상라상 라삭, 라삭, 라삭, 라삭, 사무라이. 자, 이 안에 내장 네다 빼고 올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배속을 롯나 깨끗하게 해버렸으면, 여기 지느러미들 있죠? 자, 이런 거를 전부 다, <웃음> 라삭, 사무라이, 라삭, 호르동 자, 여러분, 근데 여기 있는 지느러미가 굉장히 날카롭고 세요. 그리고 얘 보시면, 신기한 게, 이게 일체형입니다. 따로인 것 같죠? 이걸 피면은, 뒤에 다 펴져. 거의 이거는, 리발 공장 내기 라삭, 라삭, 라삭, 라삭 내기야 자, 됐습니다. 금붕어리 끼가 됐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머리만 아직 살아있어가지고요. 먹거리 수빈선님 죄송합니다. 드랍도 대가리. 야김상마 졸리면 자 보지 말고. 맨날 나 쳐다보는 거 볼라 그래.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포를 뜰 건데 가운데 큰뼈 있죠. 거기 위를 타고 나상 나상 나상 이렇게 쭉 내려가면 돼요. 아 생소 소리 많이 들었어. 자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샥 날려줘. 오케이 생소 소리 많이 들었어. 자 그리고 여기 살짝 흠추고 흠 주고 흠딱흠흠 흠, 흠, 흠을 딱. 그 손주 못하는 거 뽀록 맞네 자 이제 살점이랑 비늘이랑 벗겨내면 되는데 여기 있죠? 이렇게 잡고 그냥 슥싹 슥싹 밀듯이 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자신감이에요 라삭 사무라이 와와와와와와와우와우자그고 이렇게 포가 떠지거든요 바로 여기다 냅다 던져 폐가 수분기를 많이 먹으면 굉장히 맛이 좀 없어집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여기서 수분을 많이 없애줘야 돼요 이렇게 착착 착착 이렇게 덮어놔 아직 한 마리 더 남아 내리봐자 얘도 똑같습니다 갈비뼈 위를 타고 슥싹 슥싹 내려가요 개망했네 여기 살짝 롯나만이 부터내 버려 자 그리고 이것도 가죽 벗겨줄게요 자 손잡이 만들고 라삭사무라이 오케이 개망했다 자 그리고 이쪽 뼈 부분 있죠 이쪽 날릴게요 오케이 됐어요 여러분 이정도만 놔도 돼 나는 이정도만 놔도 되는데 카메라맨님 표정이 왜 그래요? 넌 안줄거야 이 얘기야 자 여러분 이것도 여기다가 드랍더 수분빼기 접고 접어가지고 탁톡톡톡톡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이러고 10분정도만 아주 그냥 물기를 쏴 빼줄게요 라삭라삭 라삭. <웃음> 여러분 사실 여기에 먹을 게더 많아요, 리발. 자 여러분 10분째 났습니다 오픈 더 페이퍼. 이야, 여러분 이거 쫙 말라가지고요. 이거 보세요. 와, 이거 두개 보시면 아주 그냥 천칠레기야개만시청이 됐네.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다 잡아온 신선한 볼락을 바로 회를 던네 냄새 한번 맡아볼게 얼마나 신선한지. 음, 개 신선한 걸. 자 그럼 얘들 이제 어떻게 하냐 따라와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누가 기다리고 있어 빨리. 바로 <웃음> 오랜만이네 근접화법 건순이래기자 여러분 1 0품건조기를 열어버려 그리고 여기 위에 드랍던 볼락 자 이렇게 볼락을 아무리 해도 예쁘게 올려지지가 않네 리버자 여기서 예쁘게 아주 말려줄거예요 라가리다다 키고 16시간 먼저 조져줄게요 60도로 깜빡 깜빡 그만 오케이 자 이러면 지금 시작된거거든요 12시간 낚시하고 16시간 말린거 28시간 28마삭라삭자 여러분 지금 8시간 정도 건조시켰거든요 여러분 이야 지금 보시면은 자 이쪽은 아예 바싹하게 됐고 야와 얘는 그냥 양쪽 다 바싹이거든요 가 이렇게 해서 지포를 들고 어머니 네로 왔으면 개비야 음, 음, 음. 나야 나 음. 어우 물릴 뻔했네 얘가 음. <웃음> 지금 나오더니 말도 안 됐네 내말안 들어 이 지프를 먹을 때는 여러분 역시 직화구이를 해야 롯나게 맛있게 초배를팔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숯불에 한번 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음> 여기다가. 자, 여기 숯을 동그랗게 지퍼로 올릴 수 있게끔 여기 올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네 개를 여기 올리고, 가운데다가 지퍼 올릴 건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숯에 비해, 골라포가 롯나적, 허리발. <웃음> 자, 그러분 이제 여기 불을 붙일게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렇게 도킹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fire, fire, f 파이어 아 fire! <웃음> <웃음> fire. <웃음> 아니 이게 여러분 이게 가스가 지금 약간 고장나가지고 원래는 화염 직사로 슉 하고 발효와야 되는데 이게 완전 이렇게 번지면서 불꽃처럼 나거든요 이 가스를 바꿔야 되나? 오 이거 봐 이게 액화됐네 기화인가 승화? 몰라 자 여러분 교체했습니다 바로 갈게요 제발 번지지마 아 이거 봐 이게 눕히면 자 여러분 특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안 돼가지고 열기 신문지 위에 숯을 올리고 여 나무에 불을 붙여서 이 숯에 한번 불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게 대면 리발 개 아날로그 자 신문지 깔고 그 위에 숯 올리고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여 카메라맨 님이 이거 고수거든요? 이게 아니랍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거는 제 손이에요. 자, 카메라맨 님이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화가 난것 같은데? 어, 신문지를 추가하고, 저거, 이걸 과감히, 저러 간다고? 리발렛기 저 자, 지금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어, 아, 다른 신문지로 옮긴다? 아하, 그래서, 그래서. 그 수술 여기, 이렇게. 아, 불을 다 끄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바로 붙는다. 저큰 게, 지금 바로 붙는다고? 지금 불을 끄고 있는데? 그걸 나가리로 지금 후후 한다고 불이 다 꺼졌는데 어 살린다 그 와중에 살리네 어허 뭐야 어 살린다 살린다 머리가 좋네 야 이렇게 해서 숯에 불이 붙는다고 지금 부채로 그거 췄다고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오케이 바톤 터치 여러분 이게 아날로그입니다 저희는 원래 항상 이렇게 했거든요 리바라 아날로그 살아나라, 살아나라 살아나라 살아나라 오 잘한다 <웃음> 개쩐다 여기 손 널리 보세요 부채 널리 보세요 손이 안 보이네 근데 넣으면 볼바로가지자 여러분 개 리라병 했네 결국 이거 고쳤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잘 나오죠 자 결국 지금 고쳐가지고 이걸로 하고 있어요 뭐 부채 이런 거개 리라병 했네 지금 옆에 있는 것도 같이 해야 돼요 오케이 두 개만 되겠죠 네가 뭔데 을 깨워내네 야 이거 찍지 마 이거 찍어 이거 왜 찍어 너 작품이라고 봐봐 이게 아주 그냥 개만신차인데 이거 불씨 찍지 말라고 지금 겨우 살아있잖아 겨우 룸나 불쌍하게 지금 이토시라이트도 여러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지금 이걸로 했으면 오늘 못 끝냈다 리바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개를 달궈버렸으면 이볼라포드를 바로 올려볼게요 기대된다 자 먼저 이 큰놈부터 자 올릴게요 입장 이야 뭐 아무런 느낌 없는데 어 약간 구워진 느낌이 나야 되는데 어? 소리 한다 소리하죠 구워지고 있는 거 있죠? 어 약간 빨개진다 움직인다 오 이게 살아있나봐 오 천천히 움직이는데? 어, 잊고 있다 여러분 뒤쪽 잊고 있고, 있고 이거 보세요 지금 살짝 움직이죠? 아 어, 여기도 익었네 <목소리> 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천천히 잊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려 볼게요 오차리바발 바로 직화구이 보게 됐어 냄새보소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해서 볼라포구이가 완성이 되는데 일단 냄새 먼저 맡아볼게요 쥐포 냄새랑 똑같은 냄새가 나요 아예 진짜 한치 오차도 없이 눈감고 냄새 맡으면 은 <목소리> 쥐포다 리발 어 뭐야 여기 있네?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하... 여러분 그냥 집폰데요 이거 약간 마요네즈 같은 거좀 찍어 먹으면 맛있겠는데요 큰 거는 마요네즈 한번 가져와서 찍어 먹어볼게요 언언언언자 그러면 이 마요네즈에다가 자콕 하... 찍어가지고 초배를와 와, 와 여러분 제가 추위에 벌벌떠고 손다 꽝꽝 얼으면서 8시간 동안 낚시만 했잖아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만큼 노력에 지금 보답하는 맛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제가 쥐포보다 훨씬 더 두껍게 하고 바로 싱싱한 상태로 건조기에다가 쫙 말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부드러워요 진짜 제가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자그러면 이거 나머지 한번 먹어볼 건데 아직 이게 끝이 아닙니다 카메라맨 칠좀 닦으세요 <웃음> 당신 것도 있어 먹고 싶지 왜 <웃음> 침을 닦았어 리발 초베르 와와 와, 이건 진짜 입에 들어가는 순간 지 포랑은 완전 처음에 들에네 결혼했기 여러분 소랑이긴 하지만 아직 두 조각 더 있습니다 이건 카메라만 들을 거니까 잘 찍어주세요 이거 정성스럽게 내건 항상 대충 치잖아 야야야 야, 야, 카메라 렌즈 타임 마 아주 <웃음> 그냥 달려오네 이렇게 자한점 올리고 자두점 올리고 야야야 뒤질래? 자, 여러분 올리는 순간 지금 아주 노릇노릇 입고 있어요 보세요. 아이고 이거 땅에 다 떨어지고 문드러져는데 <웃음> 괜찮아 니가 먹을 거니까 이야 육즙 나오는 거 보소 이야 이거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이야 안 펴진다 펴져 자 여러분 됐습니다 자 바로 가연네제 찍어서 자 카메라맨 먹어볼게요 먹고 싶지? 먹고 싶지 대답해 먹고 싶지 자아 어때 맛있어요? <웃음> 표정이 왜 그래 쓰다고? 나도 그거 참고 먹은 거야 니네 속일라고 엥? 에이이게 뭐야~~ <웃음> 잡다하다가 8시간 동안 잡은건데 이 함정이면 거의 한시간 반짜리 정도인데 리발 날렸어요 둘러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헌터파 영상 처음으로 볼락을 한번 잡아서 먹어봤는데 이게 사실 그냥 회로 딱 먹으면 너무 심심하죠요 그래서 이렇게 숯불에 직접 바로 딱 올려서 추을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낚시를 해서 아바타저 이제 낚시 안해요 리발! 헌터 파격. 쓰긴 쓰다 그죠? 자신 안줘 니레끼 네 이거